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드밴텍에서 IIT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어드밴텍의 최수혁 상무라고 합니다 네, 어드밴텍은 IIT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서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산업용 컴퓨터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지 전시회처럼 로봇 분야나 비전 분야의 다양한 버티컬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로봇월드에는 저희 파트너와 동반해서 저희 하드웨어의 파트너의 솔루션을 얹어가지고 출품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HMR가 포함되어 있는 일체형 컴퓨터 그리고 저희 컨트롤러에 파트너의 모션 제어가 들어가 있는 모션 솔루션이 나와 있습니다 어드벤텍이 파트너로서의 가장 큰 장점을 세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산업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긴시간동안이 분야를 연구했고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쌓인 노하우를 고객과 같이 공유하셨다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지독,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분들이 어떤 응용을 쓸지를 생각하실 때 저희는 동일하게 그 속도에 맞춰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코 시스템입니다 어드벤텍과 파트너를 맺으시면 어드벤텍 1대1의 파트너가 아니라 어드벤텍 뒤에 있는 1,400개 고객 그리고 저희가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는 수십 개 업체들과 함께 한 배를 탈수 있는 파트너십이저희 강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드벤텍은 로봇 솔루션, 혹은 모션 솔루션에 크게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션 제어를 할수 있는 카드류, 그리고 모션 제어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X86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 AI까지 접목되어 있는 토탈 솔루션을 하드웨어 형태로 구성하는 게 하나의 방향이겠고요 이 하드웨어에 저희 지금 전시회에 나와 있는 w m x 3를 대표되고 있는 모벤시스 같은 파트너사와 함께 파트너사의 소프트웨어를 저희 표준 하드웨어에 붙여서 이 자체를 솔루션 레디 패키지, 패키지 형태로 시작에 출시하는 두 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시회를 오신 분이나 혹은 오지 못하셔서 이렇게 도, 영상으로 보시게 되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떤 솔루션을 하시든 어떤 응용을 구성하시든 저희 어드벤텍을 떠올려주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봐 주신다면 충분히 적합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